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 완성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 0 2 1다2 7 1 0 4 9 4 7부산지법2 0 2 0나2 1 3 0 6 6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급부를 한 것도 없는 점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부당이도 반환 청구를 한 것이 아닌 점 애초 피고가 제1차 보험금 청구를 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 경위로 사망만을 기재하였고 원고가 심사 후만인의 사망이 상해 사망이 아닌 질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질병 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일반상의 사망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 및 약관에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 이행의 유예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년 3월 13일 피고에게 보낸 보험금 청구 결과 안내서에서 기재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라 문구를 두고 원고가 이행의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구에 문헌상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반상인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아닌 다른 사망원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의 안내라고 보일 뿐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언제든지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될 시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의 차액에 대한 추가지급이 가능하다는 라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보상담당자가 피고에게 위와같은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반상의 사망보험금의 지급채무 이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갑제 8호 중에 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날 친오빠로부터 망인의 사망 소식을 바로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상 보험사고의 발생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원고나 원고의 보상 담당자가 피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의 의미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지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알게 되었을 때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3. 권리남용이나 신의치위반 주장이 관한 판단 원고 또는 원고의 보상 담당자가 피고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시효 완성 전에 피고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원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인 피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이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청구권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인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